예초기 작업 중 눈을 다쳤고 보험기간 만료 2년 후 실명진단을 받았다면 농업작업안전재해임으로 재해장의 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21-14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년 7월 13일 농업작업안전재해보험을 가입하였고 2016년 9월 9일 예초기 작업 중 파편이 튀어 우한에 바뀌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수술 이후 23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제1로부터 1년 6개월간 안전수동 측정이 되었다가 제1로부터 2년 9개월 후 관광무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쟁점, 가, 신청인의 예초작업이 이 사건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약관에서 직접적인 작업의 범위, 비록 이 사건 약관은 직접적인 작업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농작물 재배 등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고괄적으로 보상하되 그에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과 관련한 재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여기서 말하는 지접적인 작업의 범위는 일반 평균적 고객들의 이해관점에서 보건대 농작물 재배 등과 직접 관련된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 예초 작업의 경우 오이시설 재배의 경우 각종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기와 통풍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시설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여 기주가 될수 있는 식물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바 신청인이 오이농사 비닐하우스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행위는 오이 재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쟁점, 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농업작업안전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지 여부 당의 약관 규정을 보면 장애 지급률이 농업작업 안전재해일 또는 농업작업 안전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일 또는 농업작업 안전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따라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1로부터 1년 이내 그때로부터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종료 후 그로 인한 장애가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 유모, 보험기간 내 재해가 발생할 것을 요할 뿐 보험기간 내 장애의 진단까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계약 종료 후그 재해를 원인으로 장애 상태가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6년 9월 9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2016년 9월 9일부터 우측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재해와 장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애가 보험기간 종료일 2 0 1 9년 7월 13일로부터 약 2년 정도 경과한 2019년 5월 16일 진단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약관의 제2항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애 지급률이 결정된 후 장애가 악화된 경우 장애지급률의 결정에 관한 조항이므로 다른 부위 장애와 달리 안구의 장애상태가 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후유장애 진단을 보류하므로 180일 이내에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쟁점 다이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 즉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 지속적으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진단을 하기 이전까지는 전문가인 의사도 신청인의 장애 상태를 알수 없는 상태, 즉 법률상 장애 상태에 있었고 신청인도 실명을 예견하지 못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2019년 5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외래경과 기록지에 건강물 상태로 진단 확정된 것이므로 즉이 시기에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2019년 5월 16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한 2020년 12월 3 0일까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것이 계산상 명백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장애급여금,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